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 식사는 게임 속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잘 만든 네모난 게임에서도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면 아사로 이어집니다. 플레이어들은 더 배고픔을 잘 채워주고 더 포만감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작정 짓는 농사나 수렵에서 얻은 고기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을 채울 수 있을까요? 최근 오버월드의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 황금당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배고픔 자체를 채워주는 수치는 고기에 비해 낮지만 배고픔의 소진 속도를 늦추는 포만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황금당근은 포만감 수치가 12.8인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도 1.6이나 높은 14.4나 됩니다. 이는 마인크래프트 음식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포만감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죠. 다만 일부 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매일 황금당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야생의 플레이어들은 고기는 고사하고 빵도 먹기가 빠듯한 환경에서 살고 있죠. 더 심한 경우에는 배고픔도 거의 못 채워주고 포만감도 낮은 야생 열매나 다시마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플레이어의 사례들도 있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